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짝대기 이 짝대기 기법을 한번 사용하니까 이제 세번째 딱터치가 나오고 이제 떨어질 각이 나왔네 자 5일 자 5일 드디어 사나이 테스트 시간이 왔습니다 사나이 테스트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수권의이연경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서 바둑이나 주십시오 지금이니 어허허허 어쩔 수 없는 파트라운가봐 좋죠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아. 자 괜찮아 여러분. 내가 이거 남들보다 조금 일찍 어가서 그런 거니까 방향은 맞거든. 내려오게 돼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진짜 빠져야 되는데. 죄. 아, 아좋겠다아 아, 이거 누가 운전하냐. 진짜 기분 상하를 그러네. 어 화면 여자 맞냐? 0천원 고맙다.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중국당 면기법 여기는 절대 못 뚫지 절대 뚫을 수가 없어 여기는 뚫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 세력들이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뚫을 수가 없거든 아아난 이거 진짜 내가 왜 매도로 들어가지 이해가 안되네 처음엔 나는 매수하려고 여 저는 처음에 매수하려고 그거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카톡으로 얘네이 새끼가 자꾸 리딩하잖아 예 내가 얘말대로 내가 얘말대로 어? 거래를 하면은 굴복을 하게 되잖아 예? 리딩하는 사람들 뭐 채팅창이며 카톡이며 리딩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차단입니다 무조건 아 자. 5일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내가 5일 다시 거래면 해선 접습니다 이거 봐 상방이 맞다니까 아.. 상방 지금이니! 여러분 거래가 너무 안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5일에 물려있는거 이거는 같이 투자하겠습니다, 같이 투자 네, 막곡 듣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쉬세요 어, 호지부 형이야 어, 500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달 톤에 들어오면 꼭 줄게 음,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래